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공을 좀더 쉽게 눌러치기 위한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이 바로 팔과 바디턴을 이용해서 공을 눌러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동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에 알려드렸던 두 가지 내용 첫 번째 임팩트 때 몸의 앵글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세워져 있는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를 되고 자두 번째 오른 무릎의 움직임이 앞으로 튀어가거나 바깥으로 와가지고 멀리서 돌아오지 않게 옆으로 들어가는 동작이 같이 돼주면서 이 동작을 해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어, 물론 이 동작 하나만 가지고도 공을 충분히 눌러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알려드릴 내용인 이 팔의 움직임 그리고 바디턴의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 자, 먼저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은 자, 이 손의 위치가 공보다 앞에 나간 상태에서 공이 맞아야 된다라는 음. 내용을 계속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옆으로 이렇게 당기세요 클럽을 이렇게 땡기면 물론 손에 위치는 공보다 앞에 나가서 맞겠죠.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의 높이가 내가 셋업 때 클럽을 잡았던 이 손의 높이보다 지나치게 높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은 이 손목을 풀어서 공을 맞춰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클럽의 로프트는 자연스럽게 손목이 풀리면서 높게 떠지게 되죠. 혹은 좀더 강한 다운스윙을 하기 위해서 네 오른팔 팔꿈치를 이렇게 옆구리에 붙여주는 동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이 오른팔꿈치가 옆게 부, 옆구리에 붙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 더 이상 오른팔은 뻗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왼팔을 이렇게 돌려서 뻗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오른팔도 몸 앞으로 옆에 붙는 게 아니라 몸 앞으로 지나가줘야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왼팔이 곱게 뻗어져서 지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옆구리에 붙는다 그 상태에서 진행은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왼팔을 이렇게 굽히면서 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손의 높이가 내셋업의 높이보다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공을 맞출 때는 아무리 몸이 회전을 해주더라도 손목을 풀어서 스쿠핑을 해주면서 공을 맞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어, 공을 눌러치는 데는 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방법이고요. 저한테는. 자,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이손 높이. 내가 셋업 때 공을 채를 잡았던 이 손의 높이를 백스윙에 갔으면 은 오른팔 팔꿈치가 충분히 펴짐으로 인해서 내가 셋업 때 펴졌던 양팔이 백스윙 갔다가 굽어진 상태에서 임팩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펴진 상태에서 높이가 충분히 낮아진 상태에서 공을 임팩트를 해주셔야지 공을 좀더 쉽고 강하게 눌러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오른팔꿈치가 펴질 때 이게 돌아간 상태에서 펴진다면 은 클럽이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눌려 맞기는 하겠지만 공이 후기 심하게 나겠죠 자내 오른손 손바닥과 오른팔 팔꿈치에 접히는 안쪽 부분이 정면을 바라보게 아래쪽으로 옆쪽으로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당겨주시는 게 아니라 위에서 수직 아래로 오른팔꿈치를 접히는 부분과 손바닥 부분을 펴주시는 동작을 해줌 요거 동작 하나만 해줌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레깅이 모든 동작이 다 끝났어요 자이 상태에서 몸의 앵글을 세워놓고 오른발을 그치면서 몸을 돌려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의 위치가 공보다 굉장히 왼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공을 쳐준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굉장히 낮고 힘있게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나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인 레깅 동작, 땡기는 동작을 전부 다, 오른팔 팔꿈치를 펴줌으로 서 어, 펴줌으로 인해서 좀더 쉽게 이 동작을 만드시는, 어, 만드시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내가 백스윙을 오른발 안쪽에 체중을 걸어준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고 오른팔 팔꿈치가 정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게 펴지면서 오른손바닥도 함께 내 몸의 앵글이 세워진 상태에서 바디턴을 해준다. 네, 이러면은 우리는 눌러치는 모든 동작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때 가장 주의하실 점이 뭐냐? 오른팔이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면서 왼손 손등이 꺾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히 내 그립의 압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혹은 왼팔의 힘이 오른팔의 힘보다 조금 약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 왼손 끝에 있는 세 손가락 그립의 가장 끝부분을 잡아주는 이세 손가락의 압력을 약간만 더 높이면서 다운스윙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손 손등이 강하게 펴진 상태에서 임팩트가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힘이 약하게 된다면 은 아무래도 오른팔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손 손등이 꺾이면서 손의 위치가 공 위거나 혹은 공보다 뒤에 있게 되면서 클럽의 로프트가 더 누워지면서 공이 맞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앵글을 잘 잡아놔도 정작 클럽은 위를 보면서 공을 치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공은 이렇게 높게 뜨면서 충분한 탄도와 거리를 확보를하지 못하겠죠 자, 이러면 내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앵글들이 전부 다 필요 없게 되는 혹은 아주 어, 도움이 안 되는 동작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앵글은 지키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오른팔꿈치가 충분히 원래 있었던 위치까지 펴주면서 내 손을 내려주는 동작과 왼손을 강하게 잡아주면서 손등이 젖혀지지 않게 뻗쳐주는 동작을 바디턴과 함께 집어넣어 준다면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임팩트가 강하게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몸의 앵글을 잡아주는 동작 그리고 오른발이 나의 스윙을 방해하지 않게 옆으로 바로 붙어주는 동작과 함께 이 오른팔꿈치의 움직임과 왼손의 버팅으로 인해서 충분한 탄도와 충분한 파워를 저희는 손쉽게 좀더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와 아이언을 같이 연습을 해주신다면 은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아이언의 거리를 혹은 드라이버의 거리를 늘려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